자, 넣었습니다. 요거, 요거, 나 따라 때리기. 와 1800! 와 뭐야? 1800이 뜬다고? 이 오래 해 강력하다. 진짜 강력하다. 앱솔 진짜 좋다.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 자, 앱솔입니다. 강력한 죽창딜을 뽑아내는 포켓몬이죠. 물론 내구성도 대나무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 앱솔로 어떤 스킬을 사용할 것이냐. 자, 따라가 때리기와 기습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아니 사이코코터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따라가 때리기와 기습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예리한 손톱과 렌즈,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아니 다른 아이템도 힘의 머리띠나 어? 아니면 방어 아이게 도움배려가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뭔가 죽을 것 같을 때 궁극기가 없어도 항상 쓸수 있는 이기압의 머리띠를 참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에나비 꼬리 아니면 탈출 버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앱솔 강력한 죽창 딜를 꽂는 앱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찍고 루카리오 같이 올라가주면 되겠군요 루카리오 지금 냉궁넘벨 넣으러 가고 있죠 저는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 죽창딜 조금 기다리면 나올거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한 2분 3분 있다가 너네 핵죽창딜에 맞아서 아파할거다 자 잡아 잡아 어 주강 어이구 이 마인맨이가 자 빠져줍니다 좋아요 어 우리 상어 죽어랑야 상어 상어 잡아야지 어 괜찮습니다 아 정글이 탐나지만 한대톡 쳐주고 갑니다 어 저는 절대 정글을 뺏어본 게 아니에요 리시만 해준 거예요 리시만 가재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따라가 때리기 배워주면서 자 천사 어. 아니 상어 안녕 상어야 안녕 나는 앱 소리야 아이고 죽어버렸네 오오 오, 이 자식아 안되지 정어 어, 멍멍이가 좀셀걸너 뒤로 돌아간 순간 뭔어이야1 6 0이이온온다빠질질요요질질요요질질요요지지싶어어저저도망고싶어 빠질래요, 빠질래요, 빠질래요. 어어어 얄밉지. 나 여기 있어어 멍멍이가 여기있단어어멍멍이여있어어요멍이이여있어어요이이멍멍이이아이이여여있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저거 터졌습니다. 야,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얘들아, 어디가, 아니야! <웃음> 어디가! 와, s 를 쫓으면 안 되지. 왜 쫓아, 이 자식아! 이걸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좋아 좋아 살짝 뒤로 빠졌다가 아 나이스 피카츄 뭐야 너무 우리 팀 뭐야 너무 잘해 멋있어 자 이렇게 해 주었고요 자 생각 없이 딸피를 쫓아오면 앱스트한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절대 쫓지 마세요 자 루카리아 죽어 어. 상어야 아이고 우리 상어 우쭈은 좋을까 죽창 아이고 딜이 안 들어갔네 죽창 딜 궁극기 다짜떡 피해주고요 죽창 아 딜은 아깝다 아 궁극기 있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빠져주다가 요거 요거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아 맛있다 어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나 여기 있아이거안 되는데 아파이어로카에 위에 있네 아 자, 그래도 이기고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주고 있고, 파이어로 지금 저기서 지키고 있거든요. 자, 파이어로. 자, 파이어를 잡아주면서! 괜찮아, 나이스! 자, 닌피아도 잡아주진 못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죽어! 나이스, 좋아요. 좋습니다. 루카리오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죽어버릴 거예요. 좋아 좋아 자 따라가자 이 플러스 자 마인맨 궁극기는 피해주고요 쇽어자루카리고 없어요 내려갈게요 마인맨 안녕 <웃음> 좋아 자 이렇게 까불면 죽어버린답니다 나이스 나 좋아 자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이자갈가보기 먹는 게더 좋아요 갈가보기 나이스! 루카리오 죽이고! 파이어로! 나이스! 좋아! 후후! 이런수가 우리 마법소녀님피아를 아니! 이런수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아, 야, 얘들은 4점짜리밖에 안나왜반복한 거야!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글 간다고는 했는데, 팬텀이 가네요. 네, 그럼 제가 위로 가겠도록 하겠습니다. 팬텀이 간다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빌기가.. 배울기가... 까부는데? 빌기가 배울기가... 죽엉! <웃음> 자 일단은 정말 좋은 스타트가 되겠군요. 네 좋아요. 자 넣었습니다. 요거요거나따라 때리기. 와 1800! 와 뭐야 1800이 뜬다고 5래벨 진짜 강력하다. 진짜 강력하다. 앱솔 진짜 좋다. 물론 잘 써야 좋은 거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이야 깨고락지를 노릴 때가 왔어. 아 우리 다 빠졌네. 아 이게 안 맞는다고? 자, 둘, 셋, 나이스 카운터. 자, 둘, 셋,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 잡으면 이기거든요. 통, 통, 통, 통, 통. 와, 어, 진짜 빡세다. 피하고요. 자, 피고, 주 이거 들어가고 뒤쪽 때리고 나이스. 총. 어, 죽어. 앱솔 죽어. 어, 다 했어, 다 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썬더워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어 이겼어! 자 골로 붙이면서 게임을 좀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총총총총! 빠방! 빠방! 아가시고요아 <웃음>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 쟤, 제... 잠깐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나 죽나 이거?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안 막아. 아, 이겼어, 이겼어. 팬텀마 아니, 그팬텀마 우리 가운데 뚫려. 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거기 있었구나. 그래. 형에겐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아, 그래. 오케이. 가운데 뚫리는데? 자, 좋아요. 이제 막 방어만 하면 돼요. 자, 좋아. 자, 확실하게 이겼어요. 자, MVP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데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조금 많이 못 넣었어요. 아, 그래도 이래전에 잘 풀어서 킬딸만좀잘친것 같아요. 뭐, 암살자니까 킬딸만잘 쳐도 되지 않을까요? 앱솔이 정말 강력한 죽창 딜을 뽑아낼 수 있는 앱솔 한번 해보았고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